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 처음으로 검사 모바일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라모네스 함께 하신 분들, 예쁜 채팅 써주신 분들 이렇게 당첨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라이브가 처음이었다 보니까 진행적인 면에서 제가 조금 많이 미흡하고 불편하셨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응원해 주시고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또 열심히 보완을 해서 앞으로 청자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이 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